당신을 당신을 사랑 그렇지만 당신밖에 몰랐던 날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슴속에 당신밖에 채울 수 없는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for singing the song! Your voice is so good! Good? <laughs> yes. yes! Our viewers is like, clapping their h a n d s Ah, thank you, thank you! a n e Thank you! a n 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My friend, I will... I Ako m a g s i n g m a g s a m i y friend, I will end my live a k s t a Thank you, thank you. i t r a d y ah, in hours? Mm? Two? Yes. Two, two, two. k okay. a My two. friend, thank mm. you for n o n g i n g a song. s i n g a song, j u s m m e 나 a g live. <laughs> sir l i n d o n m a r a m sir, salamat. My, ano, my Korean friends, Sir l i n d o n ano, like your voice, and also sis c r y z t l official. I love you, I mean, sarang. Like I, e love I love you. <laughs> sarang, eyo. Sis, <laughs> dulce, kaya p y a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Thank you. Thank you. Uh, see you tomorrow. Thank Lover. you. Bye bye. <laughs> And what's your name again? What is your name again? <laughs> bye bye. Bye bye. <laughs> What is your name again? <laughs> 아, 아 예. 마이크를 안 누르고, 마이크를 안 누르고 벤트를 해가지고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사돈님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외국 어, 친구 마이플랜드, 헬로우 투 서머치 반갑습니다 어. 제가 잠을 낮에 좀 일찍 잤어요. 그래가지고 에, 아까 그 방을 좀 늦게 갔는데 아, 아무튼 사도님 에,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님은 사도 씨? 에, 씨? 에,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조용한 노래 듣고 싶어서 왔다고요? 제가 어, 실방할 때는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나이브를못 부르기 때문에 제가 녹화해놓은 거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음. 아 인천 아, 어, 그렇구나 인천이구나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제가 음. <웃음> 어, 제가 또 조용한 노래 한번 또.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 뭐, 맞아 이 시간이면 라이브 뭐 불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어, 제가 라이브 녹화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 아 이게 원래는. 제가 이게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포맷을 했더니 그림이 없어졌네 그림 이게, 이게 제 모습을 보여주면요. 다 날아가버려요. 그래서 어,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어, 어, 아무튼 각 방송국마다 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저는 집에 에, 이 노래방 시설이 다 꾸며져 있고요. 방송 시스템이 에,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까 잠시 일어나서 그 제가 저는 외국인 방송을 잘 돌아다녀요. 외국인 방송, 외국.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잘해를 주는지 몰라요. 음. 노랑 머리가 떴다 하면 무조건 마이크 줍니다. <웃음> 외국 방송에. 스트림야들로 하기 때문에 2원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유도님도 2원 방송을 나랑 같이 할수 있는데 음, 스트림야들 2원 방 여성명까지 할 수가 있어요. 창에 창에 띄워 가지고 음 지금 외국인들하고 친등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구독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요. 휴대폰에 엄청 많이 뜹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직접 안 와도 돼요. 어, 여기서 직접 어, 제가 이제 스트리 스트림 그원 저기 방송국을 열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2원, 3원, 4원 여섯 명까지 올라와서 방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더라고 마, 맨날 그대풀이하는 방송 재미없잖아요 같이 올라와서 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외국인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방송을 해요 어, 창에 다 올라와 가지고 같이 에, 서로 대화하면서 근데 저는 영어 같은 걸 모르니까 인사는 할수 할 있어도 어제 라이브 듣고 어 저기 필리핀 홍콩 뭐 여러 동남아에 있는 그 여자들이 방송들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시집 온 여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치 않게 한국으로 시집 온다 그 이뻐요 엄청 이뻐요 걔네, 걔네들은 올라와서 이제 대화하고 그런다고 라이브 같은 걸잘안 해요 걔네들은 무조건 올라와서 외국 친구들은 어, 그 대화하고 이렇게 에, 놀지. 그럼 제가 딱 들어가면은 이제 스트림야드 주소를 창에다 딱 띄면 그거 그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노래시켜요. 제가 들어가면. <웃음> 어, 딱 한시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시. 예. 제가 그 이필 님 방송국에 들어가 가지고요. 추첨해 가지고 상품권 10만 원짜리 탔습니다. 오늘 보내 오늘 보냈거든요. 아마 내일이면 아, 도착할 겁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 어, 운 좋게 당첨이 됐더라고요. 난 다, 나는 모르고 그냥 나왔는데 그 다음날 들어갔더니 아, 노랑머리님 상품권 당첨됐습니다. 그러더라고. 10만 원짜리. 오늘 보냈다는데 상품권, 어떤 상품권인지 내가 안 물어봤죠. 10만원 벌었습니다. <웃음> 어, 우리 저기 사장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나보다 어리겠지만, 그러니까 자, 이 노래도 무지하게 좋거든요. 장미, 그리고 바람. 이 노래 부른 가수가요. 하늘나라로 간 지가 얼마 안 돼요. 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미, 그리고 바람. 이동원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그,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노래도 좋은데 약속도 좋고 자 약속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웃음> <classical word> <swin> <�anh�> 참이 노래 좋아했죠. 이 노래, 네, 이 노래 아 누구한테 말했냐면 은그 누구야. 아무튼 고생은요. 고생이에요. 녹화, 녹화해 놓은 거 들은 건데 그리고 그 외국 방송을 들어가면 스페인어는 무조건 다 줘요. 근데 우리나라 방송국은 스페너를안 주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소통이 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스페너를안 주잖아요 이제 스페너안 주는 거는 어막그 자기 마음대로 영추 시킬까 봐안 주는 건데 외국인 방송국은요 들어가면은 인사하고 창에다가 인사하고 웬마디 하면 스페너다 줘요 외국 방송은 무조건 스페너다 줘요 그래서 나는 음스페너다줘 어, 버려요 어. 스페너를 서로 갖고 있잖아요. 스페너 달고 있으면은 서로 추바 영추를 못 시켜요. 방장만 시킬 수가 있지. 스페너 가, 스페너를 갖고 서로 있으면은 영추가 못 시키는데 그걸 안 주더라고요. 스페너를 줘야 자기 그 링크를 올리잖아요. 소개하고 어.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소통을 한다고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 방송국에 들어가면 은 한국 방송에 들어가면 은아 저기 들어가서 뭐 소통하고 한번 들어가서 구독해주세요 거기 창에 있는 사람 다 잊어버리죠 저기 스패너를 줘야 계속 자기 그 링크를 올리거든요 외국 방송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외국 방송은 그래서 구독수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구독수 엄청 늘어났어요. 제가 지금 그 앞전에 그 계정했던 걸 잊어버려가지고 있긴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를 580개 넘게 해놓고 그거 지금 안 잊어버렸으면 은요 거의 한 어, 구독수가 900개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외국 방송국에 들어가서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스패너를 주기 때문에 자기 링크를 막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 외국인 방장이 그 위에다가 그뭐 거기 많이 들어오니까 막 차례차례 링크를 올려줘요. 그러면은 막 들어가서 이제 그 프로필에 들어가서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막 어떤 때는 막 들어가면 막 10개씩 막 갑자기 20개씩 늘어날 때도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어,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아쉽습니다. 지금 링크가 지금 0 개도 안 돼요. 지금 만든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너를 무조건 줘야 돼요. 어, 같이 소통을 하려면은 어, 스페너를 줘야 자기 거를 이렇게 링크를 어, 소개를 한다고. 언제 사도님도 어, 저기 뭐야? 스트림 스트림 제가 방송 a m 열면 들어와서 서로 얼굴 이 스트림 y 들은요 서로 서로 얼굴 까고 방송하는 거예요. 얼굴 까야 돼. o r t of all w 거 l l stream y 외국인 가시 y 애들 방 많이 열었네 이 시간에 will cargo bangs 라고 g 다 걔네들도 번역해서 다 듣는데.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지금 근데 이 시간에 못 놀러 가죠? 자오지간 우리 사도님, 음, 인천이면 여기서 한 시간 반, 음. 아 고정된 방송만 해요? 어, 그럼제 거, 구도, 네, 사도님 링크 좀 올려봐봐요. 사도님 링크 주소 주소 좀올려와봐요 한번 지금. 네, 링크 좀 올려주세요 어,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볼 테니까 이게 서로 스페너를 줘야 발전이 된다고 해서 서로 어느 방송국이든 아니 그러니까 아무거나 링크 올려주세요 그, 그 동영상 있을 거 아니야 그 동영상에 보면 링크 있잖아 링크 아니 동영상 동영상 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동영상 해놓은 거 없어요? 사도님 동영상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도님 거 한번 들어가 볼까 사도님 그거 제가 글씨 써서 들어가 보면 은 아니 그러니까요 업체든 아니든 제가 제가 한번 들어가서 지금 한번 볼게요 사도님 거를요 제가 여기 이거 하나 창 열고 여기 여기 들어가서 제가 사도님 치고 한번 볼게요. 에? 저기 들어가서 저기 저기 지금 내가 얼굴이 개판이라 얼굴을 깔 수가 없습니다. 에. 아니 짧게 짧게 올려야 돼. 내가 지금 이거 빨리 너무 길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영상 짧게 짧게 올려놔야지. 4도 사도 CG 잠깐만요. 4 사, 동, 사도, 사도님, 그 캐릭터로 방송하는 거죠. 동영상 올려놓은 거죠. 영어로 '씨'자를 눌러야지. 사도씨, 사도씨, 이게 뭐야? 사도세자. 사도시 있긴 있네. 여기 막 여러 명이서 사진 찍은 거. 에? 잠깐만 이거들 들려서. 뭐 옛날 그 사도세자가것도 나오고 사도 사도명대사. 사도 명대사. 잠면서 여기 사도시 한한 사람 구독돼 있어요? 혹시 아닌데 아닌데 이, 이게 뭐지? 1 0분짜리 이거 맞나 보 게임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 <웃음> 사도시를 치니까 이게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요 여러 가지 링크가 있거든요. 예, 소리 줄이고 사도 씨, 사도. 이거 이제 게임하는 거 그런 거예요? 혹시 게임하는 거예요, 사도 씨? 사도 씨 빠져나가 어, 없나 보네. 아유 참. <웃음> 자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음악을 들을 때는요 항상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끼고 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음 들을만 하지 스피커를 들으면 은 프로가수가 어, 라이브를 불러도 똑같습니다 아.